뭐야? 피가 반칸이야. 피가 반칸이야. 어, 피가 반칸이야. 이거 버그 났어. 버그 아니야. 아니 피가 반칸인데 왜 버거 아니야? 버거 아니야. 아니 피가 반칸이라니까? 버그 아니라니까. 자, 비소라, 너는 지금 기회를 많이 놓친 상태야. 아니 놓쳤지. 그때 안 왔으니까. 음. 안 왔으니까. 피를 늘리는 방법은 이제 야생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 이 10칸을 채워야 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한팬이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 요번주 정도 내로 이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참여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팬이야 개빠았네 얼굴 <웃음> 한팬이 대신에 제가 하트 한 두칸 정도를 더 채울게요 이거 참고로 퇴근전이라고 해서, 빗소라 어 마지막에 남는 멤버 두 명은 나와 함께 역겨운 생존기를 하게 돼 불리한 거 아니야? 맞아 너 맞아, 그러다 진짜? <웃음> 뭐 해, 안뛰고 <웃음> <웃음> <웃음> 최근에 케빈 형 심리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웃음> 내 심리 상태까지 필요해? 그럼 이, 이 의도를 알아채는 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웃음> 한 팬이 빠따를 못 때리고 있어서 화가 많이 난 상태이니까 한 팬이 닮은 돼지를 잡아 죽이면 되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웃음> 아 진짜! 라미가 근데 지금까지 못 깨고 남아 있는. 아아 근데 이게 눈 밖에 없어 이거 뭐야 아 <웃음> 진짜 <웃음> 비아 어? 다들 그 눈을 뚫고 평지를 찾아서 플레이했어 나도 그렇고 음. 아이씨 <웃음> 라미야 아 높은 곳은 아니지 에이 참여하고 싶구나 역겨운 거 하고 싶네 라미 지금 보니까 그렇지 바로 절개 얻어버리 헐 그럼 방패를 만들어서 업적을 두 개를 깰 수가 있어 <웃음> 어허 확실히 그래 야 CP 소리 이거 강하다니까 오케이 과제 두개 너무 똑똑하다나 아 싫어야 <웃음> 아 <웃음> <Folha> <웃음> uh, 이렇게 똑똑해도 되는 건가 <speaking out> 아 진짜 멘트 그거 맞냐 지금 <웃음> <웃음> 진짜 철좀 들어라 진짜 어 아, 진짜 개버 씨. <웃음> 아, 이거, 버그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이거, 이거, 는화 이거, 이거, 보시 봐봐 봐봐. 아! 어? 거이스 좋아 이기이지 했고 오오 이거, 이거, 이거, 이오이오오거 뭐야 이거, 이거, 이 이지! 이지! 자 다음 바로 할수 있는 거? 지난번에 애들이 플레이하면서 빗소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던 부분 지금 바로 나오죠? 아니 뭐 제가 무슨 괴물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이걸 2시간 안에... 에이, 2시간 안에 못 깨죠 저도 마크에서 냄새 맡잖아 냄새가 나는 걸어떻게 <웃음> 코를 막아! 저런 게 무서운 아니, 거라고 저런 게왜안 난다 생각하죠? 난다고 생각하면 나는 거야? 아니지, 나는데왜안 난다고 해? <웃음> 잠깐만, <웃음> 철 철이 필요한데, 왠지 정면계단 어? <웃음> 오호야. 이거 마을 제대로 잘안데 <웃음> 아니, 이 사람들은 뭐 밥이라는 걸 먹질 않나? 어디 마을 찾았는데요? 빙하 거기 내가 턴댄데 아이씨 어? 잠깐만 새로운 제작법 저게 뜰 정도면은 내가 그걸 안 했단 얘기네 어? 하나 되겠다 어? 이거 왜안 되지? 아씨 찾아야 돼. 여기 눈은 또왜 이렇게 다 단단한 거야? 어, 나 돌아버려, 정말 어, 이거, 이거 됐다. 나이스 어, 이제 앞으로 또 3개 밖에 안 남았나? 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잠깐만 이런 데로 가서 그냥... 냠나미 <냐미> 어? <냐미> 아이 야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음? 진짜 애들 진짜 다이아 쟁일 못 찾아낸대 그때 응 음? 어, 맛있어 음.. 냄새 음.. 조준하고 그러면은 하나 더야 잠깐만 하트 몇 개냐? 뒷소리 아둘셋넷다 여섯 에? 자 여덟 개 켜면 돼 여덟 개 이제 지옥문 만들고 있구나 그렇지 헐? 야 우와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역전당하겠는데? 아이스 버켓 아 챌린지 누가 나보고 불리하다 했지? 나는 이 코를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던 거라고 <웃음> 가겠다 가겠다 이럴 줄 알고 멀리 했지. 옛날에 이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 다이아몬드. <웃음> 바라바밤 바밤. 음. 아 미친. 아 어, 석순. <웃음> 사황 매드 무비. 아, 불좀 제대로 붙어 봐라. 라미야. <웃음> 깨비댕이불좀 붙여 달래. <웃음> 이거 여기에 어. 예스. 뭐야? 예스. 예스. I'm a genius, man. 이제 하자 장난하지 말고 음.. 어 이걸로 만족이 안 되겠니 미안한데 이걸로는 안 될까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붙을 아이씨. 어 hey Kevin 네? are you mad 아니 아니 화안 났어 알았어요 캐빈님 식초 안에 대면 나 벌칙 받음 10 9 무조건대? 8 7 6 5 4 3 2 1어 다행이다 나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금 싸움이 붙었거든 지금? 어 지금 이게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웃음> 누가 어 해봐 해봐 어디 어 해보자 아 그냥 철 파는 게더 빠르다고 진짜? 만약에 철 캐왔는데 지옥문 열려있다 이러면 자다 부서지는 거야 자 이제 업적 써야지 업적아 네 예, 나와주세요 음 그렇지 아 미친 사람 아니야 자갈 <웃음> 자갈 <웃음> 블레이즈도 죽으면 포화 속으로까지? 한편이한테 욕먹게 네 <웃음> 노력이라도 해준 거니까 뭐 그러네 어? 제 용안 빠졌다. 제 용안 빠졌다. 제 용안 빠졌다. 진짜 열알하지 마. 어다나다나나나나나나나 나왔죠? 나왔죠? 나왔죠? 가져? 가져? 가져? 가져? 가져? 살았쪼살았쪼살았쪼 살았죠? 아이 나이스 업적 깨지면서 피 찾고.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미롭군요요호야자 <웃음> 이제 아... 나도 두개 남았다 빗소리를 카피해 <웃음> 느껴 빗소리를 느끼는 거야 상자 없니 상자? 호호호 하나 있잖아 요요요요 요새 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웃음> 오케이. 오호, 그렇지 두개 그리고 블레이즈 막대기 얻으면 이제 나도 하나 남는 거야. 어 좋아. 아, 안돼 가지 마. 아무가다 그렇지 이제 남은 거는 한 개. 다들 거의 한 개인 것 같은데. 근데 <웃음> 옵시디언이 어디 있었어? 아 그래? 다따 <목소리도> <웃음> 둘다한개 남은 거야. 어떻게 남았어? 나두 개. 아, 달콤한 꿈. 뭐야? 이름 하나 남은 거야? 음. 어, 저하나요 어, 둘다 하나 남았어. 어, 이걸 바스티온을 발견을 하네요. 그때가 좋았지. 그다음에 바스티온 근처에 거의 와! 두 개를 한꺼번에 더해 버리면서 헤 헤이 r e y 헤 u h oh. u n r e y hey! hey c o m here! Come h r e c 이 m e here! Hey.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 o m 시간 e r e Come here! Come here! Come <웃음> 아니 일단 남이랑 그럼 제 선택권을 발휘를 해서 한명 정도만 참여를 하는 걸로 음, 이대로 넘어가면 되지 않나 <웃음> 무슨 소리세요? <웃음> 그 캐빈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말이 씨가 된단 말이 있잖아 이제 바로 뭐? 이어서 할 건데 만약에 저 풀을 내가 열 개를 뜯어서 씨앗이 안 나오면 빗소리 선택 안 할게 10개는 진짜 한 팬이가 이거 발가락으로 클릭해도 나오는 횟수인데아 그래? 그러면은 5개? 응. 만약에 요 5개에서 안 나와 씨앗이 안 나오면은 어... 라미한텐 나 오케이 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 요 멤버로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잠깐만 됐어요 아... 뭐야? Oh, b s t o e n Ban d i n g h a banding. a n Ban Dinghy. e a h a Ba n g d i n a Ba Ba Ba Ba b g Ba Ba a Ba n g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n g a Ba Ba 아우 진짜 없다 야 10개 했어도 안 되겠냐? 뭐야? 거. 거봐 거봐 거봐 보봐. 나왔는데? 나한 7개 캤어 나 그럼 요세개만더줘요세개아두개나 7개 캤으니까 밑에 있는 거두개 오케이 제발 먹겠습니다